저는 디노입니다. 그냥 한번 찍어봅니다. 오늘은 저희 레디 투 러브의 스페셜 안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대단하죠? 눈이 부십니다. 눈을 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떠보여요 지금? 안떠 <웃음> 지금 29도거든? 그니까여름이을느고 있잖아. 모 손이 41도였으니까 지금 11도 차이요 11도 차이에요, 오늘 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날씨가 진짜 네. 조금 네. 더 와, 네. 진짜 그거 하나가 네. 진짜, 그래. 진짜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근데 진짜 제대로 뭔가 여름일를 느끼고 있어, 지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웃음> 날씨 너무 좋다, 그치? 응. 그치? 응. 나 음. 음. 음. 땀나면 이제 후회한다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파이팅 파 음. 음. 이쁘다? 이쁘다. 아, 오그림자 되게 크고 이네 이거 해시에볼줄 아는 사람들몇인지 알겠다. 그치? 오 2시. 몇냐몇깨기 야, 에키. 야, 에키 야, 에키 야, 에스키. 스키 야, 에스키. 야, 에스키. 야, 야, 스키 야, 에스키. 야, 에스키. 야, 그냥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. 그래. 됐어. 내 거야. 내 거야. 네게 어딨니? 우리 그래, 싸우지 마. <웃음> 뭐, 너 뭐야? 나, 내가 가질게. 새비야? 내 거야. 나가라. 좀 가라. 아무 얘기하지 마라. 날씨 좋다. 또 영어 파트 다음 메 파트가 따 있지. 따 있지. 따 있지. 이제 뒤에 바로 형가 써 있지. 써 있지. 얘네 어, 항상 저기 좀 얘네만 한다요. <웃음> 네가 빨리, 빨리 와야지.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. 그럼 알 했어 아닌 거야? 아 파리 하나씩 좀 내어줘. 아, 내어줘? <웃음> 좋네요 날씨. 아, 나 맞아. 맞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뛰어야, 뛰어야 돼. 그럼 그러면? 그러면 잡히겠어 나네. 아 그래? <웃음> 나는 나는 그냥. 그냥 잡히면, 잡히면 죽어. 그럼 뛰어야지. 그니까. 러 그래서 근데 어떻게 뛰야? 너무 무서워.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뭐 좀... 그분한테 살려달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? 아니 죽는다니까 잡히면. <웃음> <웃음> 오우, 아, 도겸이 리브 웃겨 죽는 줄 알았네. 아, 아 아니, 아니, 야 뒷모습이 너무. 아니, <웃음> 내가 이렇게 다 오고 카메라만 나를 여기서 잡고 있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어 재밌는데, 좋은데? <웃음> 귀여울까? 귀여워. 이렇게올까 좋은데요? 이렇게 할게 너 정말 진심이구나. <웃음> 수고하다어해요 <웃음> 역광이니까 제가 볼게요 그런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떠요 이만 집에 가볼게요 어, 안녕 현장의 온도는 41도인데요 진짜 <웃음> 농담이요 <그냥> 그만큼 냥그 더워요 <웃음> 체감? 체감 한 60도? 찜질함 아 야, 울고 싶지 않아, 옥상 씬. 어. 그 느낌이었어.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다고. 나이가 너무 미치잖아. 미치원이야? 고생했다고. 저희들의 스페셜 업무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생하습니다 I'm ready to love